왜 기네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야동 보면서 <웃음> 음악하시는 분이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어. 운동적으로 저보다 어. 잘하는 멋있어 보여요 저랑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게임? 만화책 감상 좋아 애니보기 꿈이... 이런 거 좋아 보면 꼴등인 거야 어 맞아 나랑 같이 애니 볼 사람 <웃음> 남자 취미에 따른 호감도 그러니까 여자분이 호감으로 하시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미더씨 제가요? X축은 간지고요 Y축은 품이에요 어. 간지도 있고 품이도 있는 게 있고 간지만 있는 게 있고 품이만 있는 게 있어요 아. 품이가 최하이고 간지도 최하인 게 뭐가 있을까? 네. 이게 한 그건 거죠? 네, 기네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야동 보면서 <웃음> <웃음> 품이도 없고 간지도 없죠? 네아 맞네! 아니에요 오다 그건 뭐지? 간지가 간지 아. 아홉을 수십까? 유튜버 <웃음> <웃음> 뭐가 있을까? 품에도 없고 간지도 안 나은 거? 빨라고 노력하기 <웃음> 아 이건 못나겠다 반응 안 할게요 그냥 충격이다 충격 품에도 없고 간지도 없잖아 예맞아 <웃음> 네, 그거 확실한 맨 밑에 이거. 이거 쉽다. 애니메이션 감상 <웃음> 데이트 짱콩 아까 애니메이션 <웃음> 어, 좋아하는데 페이트짱? 뭐하지 <웃음> <웃음>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봄다! 나는 품위도 떨어지고 감지도 떨어지는 취미 좋아하는구나 아 매니아틱한 <웃음> 거지 애니메이션 감상 존중해요 멋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가? <웃음> 저는 축구가 없어서 축구가 하나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운동하는 게다 간지가 높다고 돼 있는 걸 보니 저기 위에 4개, 저맨 끝에 있는 네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복싱 옆에 음 나는 수상스키 옆에? 봐봐, 너 순간 이렇게 꼬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축구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땀내고 음. 땀잘잘잘 아. 흐르잖아 복싱 옆에? 어. 복오호 그래도 농구보단 좀 위에 있네. 아... 근데 간지는 아... 확실히 농구지. 이건 뭐지? 영상 촬영. 네. 포기만 있는 거? 시계 수집. 낚시랑 비슷해. 낚시랑 비슷하고 등산과 사진과 사진 촬영과 약간 비슷한 거. 헬스! 왜? 헬스. 아! 헬스클럽. 헬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정답.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정답. 영화 감상. 간지는 사실 좀안 나지. 그치지그지만 그치? 좋은 거. 체스? 장기두기 오목 어, 알까기 어 숨이 있다 알까기 숨이 있다 숨이 있다 그 옛날에 서영이 알까기 아니야? 어? 뭐 게임이에요? 아니?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아 어, 그런 게 있어요? 신문 읽기 어? 그럴싸해 네. 팝송 듣기? 팝송 아, 듣 정답 LP 모기 네. 정답 재즈 팝? 재즈 재즈 아네 퍼스트 가기 와땡 네. <웃음> 그거 막 이렇게 하, 하프인가? 하프 치기? 어 하프 하프 진짜 품이 있어 하프는 연주자가 애초에 별로 없고 공연을 하잖아 그러면 하프를 실는 트럭도 대여해가지고 하프를 싣고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하프가 애초에 존나 비싸기 때문에 몇명 없어요 자기 하프를 가지면 진짜 비싼 사람 그럼 이게 1등 아니에요? 진짜 품이 넘치고 한국에 몇명 없는 사람이 하프 치기는 여기 있어야 돼아 뭐. 아, 아, 그러네 진짜 아, 장난 아님 정말 품이가 넘치는 클래식 감상? <웃음> 예에 품이 있죠? 그래 품이, 품이 완전 있네 너가 나한테 물어봐 봐. 취미가 뭐냐고 아 혹시 정훈 씨 네. 취미가 뭐예요? 별건 아닌데 클래식 네. 좀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음... 이러면 뭔가 어이 사람 내 삶도 연주해줄 것 같고 혹시 그 모차르트 45번 교향하는곡좀 <웃음> 좋아하세요? 그럼 갑자기 뭐 있어 보여? 내가 모르는 거라서 <웃음> 어저잘 몰라가지고 아모르시면 괜찮아요? 알아가면 돼요 와인 하자 <웃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저건 뭘까요? 정답! 이거 한번 나올 때 됐거든? 물어봐 취미 뭐냐고 취미가 뭐예요? 아저 노래 부르기요 오, 노래 뭐. 부르기 땡 아, 아이씨. 게임은 이미 있나? 있네 요 밑에 있네 온라인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미치다 왜 오. 잘하면 간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페이커는 저기 가야지 저기는 아, 그건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네. 아 맞다 <웃음> 스쿠터? 이거 뭐라하지? 그왜 산에서 이렇게 타는? 라, 라이딩? 저거 정답 뭐야? 바이크 정답. 바이크 운전하세요? 네. 포미코 간지 있어요 바이크 간지 피아노는 치다가 죽을 일은 없으니까 아, 그 바이크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카페에는 침묵이 금지잖아 아 맞죠 근데 바이크는 된다며? 왜? 왜냐면 침묵을 해야 누가 죽었는지 알수 있어 어... 갑자기 카페에 그리 없다 그럼 죽은 거라며? 진짜요? 간지는 나는데 빨리 죽겠죠? 걸어가다가 차가 박으면 죽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이크는 사고율은 낮아요 알죠? 근데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웃음> 오케이 간지는 안 해요 저승사자보다 빠르다 그... <웃음> 킨스코 옆에 있는 건품이 있고 간주도 있는 거. 승마가 스포츠 중에서도 비싼 스포츠 거잖아요. 승마 밑에 거 골프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골프 했는데 개수도 그렇고 딱 골프 같아가지고. 마지막이다. 막음 저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않을까? 지금 품이 높은 거 보면 대부분 돈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 건데 음음. 하긴 돈이 많이 들면 간지도할 거야. 갑자기. 어? 정답! 세계여행! <웃음> 자, 품이랑 간지랑 둘다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아니죠. 뭐예요? 내가 시원한 거 보여줄게요. 100% 겁나 갈 걸? 여기서 렇게다 주세요. 우와! 드나, <웃음> 간지나. 존나 간지다! 존나 간지다가 존나 품이 있어. 뭐라고 쇼핑하기. <웃음> 네. 명품 관놀기 그래 차를 가가지고 형수들 가주세요. 돈나 네, 그래. 간지고 돈나품이 있어. 그거 어, 맞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쇼 가가지고 모델들 걸어오잖아. 그저 여자 일본 가줘. 멋있다. <웃음> <웃음> 네. 패션 쇼 관람. 돈나 관심 다는데 그러니까. 그떠 있어요. 아 이런 차를 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차야? 응. 내가 운전하고 있어 그냥 앞에 보면 음. 저 빌딩 좀내 거로 하게. 부동산 관람. <웃음> 동의하시죠 이건 진짜 간지난다 품위도 있고 진짜 비싼거 슈퍼카 드라이브? 오! 레이싱? 오! 제발 알려줘 <웃음> 아 답답해 경비행기 운전이 취미야 헬리콥터 간지나지 이건 간지 그 이상이야 <웃음> 요트 운전하기 와. 요트 운전하기라고 적혀져 있어? 아. 아 음뭐 공감 안될건 없지 않나? 이 표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기 우주 여행하고, 아, 부동산 하고, 명품 쇼핑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야동 보스 있어야고요. 그거 찔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미가 뭐예요? 근데 저 야동 보면서 자. 이러면 진짜 뺨 때리고 싶다. 근데 모든 남자가 그래요. 모든 남자 취미. 근데 말안 하는 거야. 말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 있다든지.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음. 남자 친구랑 취미가 같아야지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그 다르다면은 좀 얌전하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 남자 친구가. 음. 그런 면에서 지금 간지가 나는 것들은 다 밖에 싸돌아다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웃음> 저는 싫어요. 음... 난 이렇게 얌전하게 보드게임, 만화책 감상, 애니메이션 감상, 온라인 게임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트링을참고 아, 하려면 자기 요트가 필요해요. 아막 앉아가지고 와인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뭐요? 요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잖아. 유람선같은 거잖아. 아, 그래? 그건 보트고, 로트 <목소리> 세일링은 뭐냐면 또... 우리 양양, 양양 가면은 처음 어. 멀리서 몇 명이서 막 이런 게 있어. 진짜 간지 안 나고 품이 없어요. 아 진짜! 양양에서 그해수욕장 하잖아요? 여러분에 가면 저선 너무 선 넘어서 이렇게 들고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지고 아, 다시 일어 가지고 아무 아무 아무 하면 있어요. 요트 타는 게 이게. 진짜요? 야, 진짜라니까? 요트가 비싸요 근데 좀. 이거 하시는 분한테 고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그래. 야, 서핑도 잘못하면 정신 같아. 서핑을 가서 어? 아! 이렇게 할수 있다고. 서핑은 잘못하면 이제 여기가 아니에요. 서핑은 잘못하면 여기 여기쯤 가요. 요트도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처음 타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 여기쯤. 수상 스키는요? 수상 스키도 해줘야 돼 또? 야 이거 뒤로, 뒤로 안 넘어지는 거 알지? 나안 넘어지는 거 알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학 스키 안 간지 없죠? 이렇게 되면 <웃음> <웃음> 이러다 맛에 죽겠어요. 그만하십니다, 우리.